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타로 카운슬러 레드송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타로를 이렇게 보시고 가셔서 잘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등 후기 피드백을 많이 주시던데요.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뿐만이 아닌 이 방송을 예쁘게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앞으로의 모든 일에서 건승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음 오늘은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레드타로는 바로 나, 나와 관련된 주제로 한번 카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일대일 개인 타로를 보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 즉 연애에 대한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지만 이 질문들과 비례하게 비슷하게 그 따라오는 질문들이 바로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저와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오늘은 나의 천성적 직업은 무엇이며, 나의 성향, 성격은 어떠한지, 그 성격과 성향에 따라 나에게 맞는 몇몇 개의 그런 추천 직업과 나에게 해줄 그런 조언들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의 본디 천성이 맞는 직업에 관한 카드로는 이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덱을 써서 볼 거고요. 나의 성격, 성향, 그에 맞는 직업, 어, 추천해 줄 보조카드로는 이 모건 그리어 타로덱.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과 그 부분을 이제 만약에 개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조언을 보기 위한 유비전 타로덱과 애프터 타로덱을 이렇게 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부터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카드를 이렇게 섞어서 선택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을 보시고 벌써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카드를 선택한 했다고 하시더라도 그 다시 한번 질문의 내용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를 바꾸셔도 되니까 아직 카드를 선택해 주시지 못한 분들과 함께 여기 놓인 4개의 카드더미 중 마음에 가장 드는 1개의 카드더미를 콕 짚어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천성적 직업은 무엇이며, 나의 성향, 성격, 어떠한지, 그리고 그 성향, 성향과 성격에 따라 맞는 나의 추천 직업, 그리고 나에게 해줄 조언은? 이게 질문이 될것 같고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카드를 선택해 주셨나요? 그럼 1번부터 카운슬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카드는 잠시 내려놓도록 하고요.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첫 번째 카드, 천성의 직업을 나타내는 이 유니버셜 카드로는 황제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왕자에 앉아서 당당하고 어딘가 위험 있어 보이는 그런 왕의 모습인데요. 그위풍당당한 모습에 걸맞게 직업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집안의 으뜸인 기둥, 가장을 제일 먼저 뜻하고요. 법을 다스리는 법관, 혹은 누군가를 위해 변호해주는 변호사, 또는 그 나라를 정치해주는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어떠한 생활 안에서의 간부, 그러니까 고위 간부가 직업에 잘 맞겠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 부동산 업자로도 해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황제의 카드가 권력과 지배력을 뜻하는 바가 크고 어떠한 상황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막강한 파워, 음 그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들이 황제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이 성격을 나타내어주는 모건드리어 타로덱을 한번 보면요. 네, 검을 들고 있는 왕의 모습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성격은 일단 확실하게 카리스마가 좀 넘치는 그런 성격을 지니신 것 같고 쿨해 보이는 성격 반면에 예민함 또한 조금 지니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정적인 부분에 매달린다거나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처리하시기 보다는 매우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부분 쪽을 더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상당한 좀 마초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조금 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주위에서 단호박이다라는 소리도 좀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성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대외적으로 좀 활동적이시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분이셔서 이미 상당한 지식을 습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가로도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지능이 좀 타고났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뭐 뭔가에 한 가지에 몰두하시게 되면 그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될수 있는 그런 큰 가능성을 좀 지니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의학이나 법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직업으로 삼으신다면 정말 정말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법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제가 보아도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어,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음, 성격 성향으로 봤을 때 직업 추천을 드리자면 공무원, 군인, 경찰, 그러니까 법과 또 관련된 그런 직업 혹은 정치인 음, 이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건강 음, 좀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고혈압이나 혈관 쪽 질환, 그러니까 고지혈증, 음, 그리고 뭐, 당뇨, 지방간, 그런 심장 쪽 질환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카드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카드로는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조금 어둡나요? 네. 어, 현재의 상황에서는 1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이 무언가에 엄청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주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본인의 감정이나 그 육체적, 어, 그쪽으로도 되게 조금 안정감 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이제 일어날 일의 카드는 이 카드가 나왔어요. 해석을 해드리자면 뭔가 조만간에는 이동수가 생기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본인의 감정을 좀 강요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게 되거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것을 정지, 정체되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조언 카드로 이 뉴비전 애프터 타로 대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뜻하는 뉴비전 카드로는 이 카드가 나왔네요. 한 청년이 배를 타고 노를 이렇게 접고 있고요. 여섯 개의 검이 배 안에 꽂혀져 있는 모습이군요. 이 검들 사이로 또 모자지간으로 보이는 음, 엄마와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일번의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 음 본인만의 비밀 그러니까 그 혼자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본인의 속마음을 이렇게 잘 내비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본인들의 생각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입을 조금 무겁게 하고 비밀을 지켜라 어 이렇게 먼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던, 뭐 일을 하던, 어떠한 일에서든 간에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한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혼자 생각해 보셔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인이 쌓아왔던 그런 경험이나 지나왔었던 상황들을 좀쭉 생각해 보시면서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고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단 키포인트라고 하니까 먼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니 좋을 듯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상황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애프터 타로의 이 카드. 네. 어, 이 카드의 의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어, 이 카드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동수가 생기거나 본인의 감정의 희생을 강요받게 되거나 이 어떠한 일들이 정지되거나 정체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 조언 카드의 부분만 조금 개선을 한다면 본인이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던 어 마음 잡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고 마무리를 눈으로 직접 볼수 있다고, 어 이렇게 해석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이번에만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항상 뭔가 이른 시작을 했으나 끝, 그러니까 마무리가 본인이 원했던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던 게 아니라 조금 미완성. 음, 본인이 원했던 방향이 아닌 어, 그런 식으로 좀 일이 자꾸 꼬이고 멈추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이 부분만 좀 개선을 해준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뜻했던 방향대로 이 일의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니까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의 카운슬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의 카드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음. 음이 2번의 첫번째 카드로는 이 카드가 나왔네요. 네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본디 천성적 직업을 나타내어 주는 카드의 모습인데요. 이한 손에는 지팡이 네, 지팡이의 끝에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보따리가 있고요. 한 손에는 하얀색 꽃을 한 송이 살짝 들고 있는 이제 막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그런 자유로운 모습의 한 소년의 카드입니다. 이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직업으로는 일단은 돌아다니면서 뭔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네 프리랜서라든지 음, 여행사, 가이드, 통역, 또는 그런 영업직 쪽이 맞다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일들이죠.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일단 4주팔자로 조금 비추어 말씀드려보자면 심신찮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영맛살, 네, 영맛살이 조금 있다 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역마살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지역을 돌아다니셔야 되는 그런 분들을 뜻합니다. 성격, 성향을 뜻하는 카드를 한번 볼게요. 한 여왕이 동그란 별을 가슴에 폭 아는 모습의 카드입니다. 이번에 선택해 주신 분들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대부분 매우 지적이고 세련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한 마음이 넓고 이해심, 아량이 아주 풍부한 그런 자비로운 성품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현재 결혼생활을 하시면서 어, 가정적인 아내의 모습, 엄마 같은 그런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혹은 현재 아이를 품고 있다거나 예, 임신을 하신 분들로도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카드 또한 그 자유를 좀 갈망한다 라는 해석을 좀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성적 직업을 뜻했던 카드와 또다시 좀 비슷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 성격 성향으로 봤을 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직업 직종은 그 집안에서 현명하고 자애로운 그런 재정을 관리해줄 엄마, 네 현무양처라고도 하죠. <웃음> 또는 그 은행의 직원이라든지 뭔가 화폐를 만지시거나 누군가의 금전을 관리해주고 남들의 삶, 어, 그러니까 스케줄을 짜주는 그런 스케줄러 같은 직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뜻하는 카드를 보면 지금 무언가 아주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음, 뭔가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 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싸웠던 친구나 연인 또는 그런 뭐 사람들과의 화해라든지 무언가 내머릿 속을 내 마음 속을 내좀 골치 아프게 했던 그런 문제들의 해결이라든지 어, 사람들과의 그 타협으로 뭔가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쪽의 결과를 못 보셨다면 조만간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극복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건강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건망증이라든지 네그 우울증 그러니까 좀 신경계 쪽의 질환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동수가 많다 보니까 어, 다리. 네, 다리요. 다리. 그리고 뭐 음식으로 인한 배탈. 피부병. 어, 또한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어 주는 어, 카드를 보니 이렇게 백마를 탄한 기사가 어한 손에 컵을 들고 이제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뒤로는 한 남성이 이 기사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듯한 모습과 강가에서 머리를 감고 머리에 물기를 털어내고 있는 여성의 모습도 보입니다. 음 근데 이 카드를 보니까 이 기사는 이 본인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한 이 남성의 모습이 차마 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조금 무시를 한 건지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네 본인의 길로만 이렇게 본인의 길에만 좀 전염하는 음, 그런 듯한 무심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 눈에는. 음, 이카드에 이제 상황을 보고 해석을 좀 해드려보자면, 이 2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따뜻한 그런 마음씨를 지니신 분들이 맞는데, 고집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고집이 좀 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분들이 한번 고집을 부려보겠다 한다면, 진짜 정말 옆에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본인이 목표하고 있는 게 있고 이거 꼭 해야겠다 생각하시게 되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음, 내 생각대로만 고집부리고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주위에서 본인에게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말들은 좀잘 참고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어보시고 그러고 판단하고 힌, 이렇게 행동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본인이 남 잘되라고 배려하고 조언해주는 그런 마음만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게 된다면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인데요. 일단은 딱 왠지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이 좀 떠오르거든요. 한 손에는 검, 한 손에는 저울. 이렇게 꼭 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이 부족했던 부분들의 보충으로 상황들의 판단력, 판단에서 좀더 넓은 시야를 본인이 가지게 될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여러 가지, 옳은 해법에 그런 수많은 방법들을 터득하여서 좀 공정하고 공평한, 그렇게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겠다라고 해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본인의 성격과 성향처럼 남을 배려하는 이 마음을 더 넘어서서 더 남에게 좋은 상담자 역할, 그런 멘토 역할이 될수 있겠다라고 어, 보충설명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네, <웃음> 이번에 카드 카운슬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의 첫 번째 천성 직업을 나타내는 이 카드는 심판이라는 카드입니다. 네... 어, 날개를 가진 천사가 트럼펫을 뿌뿌 이렇게 불고 있고요. 여자와 남자 그리고 아이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를 향해 두 팔을 쭉 뻗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직업으로 말씀을 한번 해드려 보자면 예술 즉 음악이나 공연 그러니까 악기를 좀 다루는 직업 네, 어, 혹은 방송에 좀 관련된 직종이나 병원, 장례업, 또는 그런 통신 쪽이나 스튜디오스, 뭔가 미래의 전망이 좋은 첨단 산업, 음, 좀 획기적인 그런 사업들이 잘 맞다고 합니다. 이벤트 그 MC 직군도 좀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이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뭔가 보통 사람들의 그런 끼를 넘어선 네, 어, 끼가 좀 확실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어, 성격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한 젊은 기사의 모습이 보여지네요. 음, 이 카드 역시 미지의 것에 대한 그런 신념이 있어서 어, 본인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계속 탐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카드이거든요. 음,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확실히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거를 좀 즐기시는 음, 모험심이 좀 아주 강하신 것 같고 예를 좀 쉽게 들어보자면 이제 투자 같은 걸 하게 되신다면 좀과감하게 빵! 하고 실천해버리시는 네, 그런 성격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어떠한 일이 생기면 성취욕 또한 크게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도전 정신이 더 강해지게 되는 그런 성격 음? 리더십도 있으시고 좀 운동을 즐기시거나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고도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시한 그런 육체적인 매력도 지니시고 계신 것 같고요. <웃음> 음, 하지만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다혈질의 성격도 가지시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감정의 기복에 대해선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3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이 조심해주셔야 될, 네, 신경 써주셔야 될이 건강 쪽으로는 치과, 그러니까 입, 즉 입이죠. 구강과 관련된 그런 질환을 조심해주셔야 될것 같고 잇몸병, 그리고 호흡기 쪽 질환 네, 알레르기 반응 등이 좀 취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 주시고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등이 디스크 쪽을 또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성격과 성향으로 봐서 직업, 직종을 추천을 해드린다면 일단은 사무직 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일하시는 것보다 좀 활동할 수 있는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좋으실 것 같고 여행사에서의 그런 일, 스튜디오스 혹은 그 곳곳을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집중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로는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10개의 나무를 이 지고 조금 힘겨운 표정의 한 청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음, 지금 현재 뭔가 억압적인,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뭔가 큰 부담을 지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해 가면서 꿋꿋하게 좀 견뎌내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카드를 좀 보니까, 어, 저도 힘들어 보여서 좀 격려해드리고 싶을 만큼 좀제 코끝이 좀 찡해지는 그런 카드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견뎌내시는 모습이 대견스럽다라고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어, 다음 카드로 이제 별 8개 조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현재의 카드와 바로 연감되어지는 카드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에는 힘드시겠지만 이 견뎌내고 있는 일들과 직장 또는 하고 있는 일에서 본인의 정직함과 겸손함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조금만 조금만 더 견뎌내시고 노력해 주시고 힘을 내주신다면 본인에게 이득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라고 하니까 3번 분들 정말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이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일복도 있으세요. 네. 다음으로 이 3번의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의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청년이 한 개의 막대기를 들고 있고 이 여덟 개의 막대기가 좀 뭐라 해야 되죠?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어, 방어벽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맞은편에는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무서운 곰의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카드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청년이 뭔가 싸워보려고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곰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는 건지 청년의 그런 싸움의 의지가 확고하게 확 보인다 라고는 말을 못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모습이? 좀 망설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카드를 좀 해석해 보자면 확실히 모험심은 있거든요 모험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행동에 바로 이렇게 옮기시고 싶은 어,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는 강하신데 막상 정말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뭔가의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엄청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감정의 기복이 좀 크신 것 같거든요 이런 두려움과 겁으로 인해서 이 행동을 정말 막상 딱 옮겨야 할 그런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마음에 타이밍을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네 그렇게 되는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개선해야 될것 같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잘안 될까 봐 힘들어질까봐, 어,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시고, 어, 그렇더라도 일단은 본인의 뇌리를 스치는 그 일, 네, 그 일이 있다면 본인에게 자극을 주었던 그런 새로운 일, 어, 있었다면 놓치시지 마시고, 일단은 꼭 실천을 해보시고 행하여 보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면 어떻게 나의 삶이 좀 바뀌어지는가 이 카드, 애프터 타로 덱 카드를 보면 은요 네, 이런 모습이거든요 음... 한 사람이 눈을 이렇게 가리고요 강가에 놓인 이 돌계단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앞에는 두 청년들이 검을 이렇게 들고 막 싸움을 시작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도 아주 다양하고 색다른 일들이 진짜 정말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본인의 모험심을 진짜 자극하게 되는 일들이 외부적으로 엄청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실 것 같고요. 어, 물론 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의 일들이라서 실제로 눈앞에 확 띄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겁도 나시고 두려운 마음에 좀 복잡한 생각, 불안해질 수는 있으시겠지만, 이 3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은 미래에 전망이 좋은 뭔가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잘 어울린다고 하기 때문에, 음, 이 미래를 볼수 있는 안목을 먼저 이렇게 실천해 보면서 키워지면 안목이 생긴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그 모험심을 자극하는 이런 일들에는 본인의 생각을 일단 믿으시고 액션을 정말 꼭 취해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곰과 싸워서 이길지 질지는 일단은 부딪혀 봐야 결과를 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게 되더라도 다음에는 대비를 좀더 철저히 할수 있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주세요 3번의 카드 카운슬링도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아 네. 음, 오, 신기하다. 4번 선택해주신 분들은 카드가 좀 신기하게 나왔어요. 자, 4번의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4번의 첫 번째, 천성의 직업을 나타내어주는 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카드는 이 마술사라는 카드예요 예. 음한 젊은 남자가 어딘가 모르게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뿜뿜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카드의 남성은 이렇게 자신감 넘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 앞에 테이블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유자재 사용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음, 이 4번을 뽑으신 분들의 직업으로는 정말 정말 이 마술사의 직업이라든지 만능 엔터테이너라든지 이 과학자, 엔지니어, 아니면 화가, 조각가 협상가 등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직업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화가 조각가는 손재주가 뛰어나야 되잖아요. 예, 정말 이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 손재주가 좀 타고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다음 카드로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성향,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이, 이 카드를 해석해 드리자면, 일단은 감수성이 엄청 풍부한 분이신 것 같고, 컵을 들고 있는 이 여왕의 모습이 보이는데, 따뜻함과 애정, 네, 애정의 그런 너무너무 예쁜 감정들이 정말 정말 풍부해서 주위에 인기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정말 넘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분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있는 사랑스러운 분이시라고 해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성분들이 4번의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이 마초적인 남성적 모습보단 좀 애교스럽고 상냥한 그런 여성적 모습의 소유자가 훨씬 많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부드러운 남자라고 할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이 너무 지나친 이 감정의 깊이는 나 혼자만의 그런 상상들을 크게 부풀리게 만들고 그 덕에 본인 스스로를 좀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음,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인기남, 인기녀. 어. 본인이 멋지고 예쁘다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네 약간의 공주 왕자병을 가지신 것도 같습니다. 성격과 성향으로 봐서 추천해 드릴 그런 직업 직군으로는 이 병원의 간호사 네 근데 병원 중에서도 좀 산부인과 쪽네 산부인과 쪽 병원 어,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그리고 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가 등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건강으로는 두통, 네, 머리에 관련된 질환, 팔이나 어깨, 그리고 뭐, 빈혈, 네, 이 혈액순환 쪽의 질환을 좀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본인의 부주의함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 역시 필히, 조심해 주셔야 할 듯해요. 그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손이 동그란 별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카드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딱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니 이제 막 무엇인가 음,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 졌거나 아니면 이미 성취된 듯한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아이를 출산했거나 네 이제 막 출산을 했거나 사업의 확대, 투자가 좀 새롭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막 본인의 손에 이렇게 쥐어진 듯한 네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첫 보너스 혹은 첫 인센티브 첫 월급 등으로도 해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의 모습은 아주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만간에 더 크고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이게 큰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 등좀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돼서 지금의 사업장 말고 다른 지역 쪽으로 더 쭉쭉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무역 쪽 관련해서 뭔가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정말 좀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조언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요 카드인데요.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앞전의 카드와 네한 여왕이 강가 옆에 놓인 보좌에 앉아서 컵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카드의 모습입니다 성격 성향을 나타내 주었던 이 컵의 여왕 네 비슷하죠 컵을 들고 있고 여왕의 모습 네 같은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뭔가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부분의 매력을 정말 확실히 좀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족한 부분 조언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컵을 유심히 빤히 보고 있는 이 여왕의 모습을 봐서는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도 좋지만 자신의 내면 또한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내면을 소중하게 예쁘게 만들고 유심히 바라봐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여왕이 음, 컵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는 사실 컵 속에 비치는 게 나의 모습도 보이겠지만 뒤로 컵의 뒤로 그러니까. 어, 거울을 비춰봤을 때 거울 속에는 내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뒤쪽의 상황, 그런 모습들도 좀 비춰지잖아요. 남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는 않니? 라는 해석도 좀 포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일단은 본인의 생각을 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남들이 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의 시선을 좀 걱정하고 그런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남의 눈치를 보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편하게 행동하시기를 조언드리고 싶어요. 나의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그럼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게 될지 마지막 카드를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가 나왔네요. 근데 이 카드도 아까 봤던 카드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다가올 가까이에 있는 이 카드와 또 같은 카드입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네. 나무 지팡이 세 개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한 남성이 보이는 이제 똑같은 카드의 모습인데, 어, 이기에서는 이 남성이 독수리? 네, 뭐, 아무튼, 뭐, 한 마리의 새를 이렇게 손에서 하늘 위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4번의 분들은 모든 것들을 이 본인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만들고 가꿀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천성을 타고 나셨기 때문에 남의 말들이나 행동들에 그렇게 따라가려고 눈치를 보기보단 본인의 이 내적 마음을 먼저 좀 단단하게 예쁘게 가꾸시고 그런 본인의 직관력대로 내면의 본인 그 마음의 소리에 직관을 따라 움직이신다면, 어떤 일에서든지 큰 성공을 할수 있겠다. 네.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예쁨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의 분들도 파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4번의 카드도 해석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섯 번째 영상, 나와 관련된 주제도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으로 음,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점이 부족했었는지 그리고 나의 진로로는 어떠한 게 조금 더 유리할지에 대한 그런 도움이 조금, 네, 조금 아주 조금이나마 되셨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인의 이현 직업과는 다르게 나왔다고, 네, 다르다고 너무 심각해 하실 필요 없으시다는 거 이제는 아시죠? 레드타로의 개인 타로 상담은 언제나 열려져 있으니까 개인 상담 신청도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네, 댓글까지 꼭 남겨 주시고 다음번 방송은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타로 레드송! 다음 방송에도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